이번 시간에는 수식을 완벽하게 작성했을 때도 값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쇄의 개수를 세는 countif 암수를 쓸때 정확하게 값이 안 구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는 countif 가로 여시고 range는 범위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폐쇄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를 닫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 범위 안에 있는 폐쇄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6개가 구해집니다 0개로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문이 들어왔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를 푸실 때쌍따옴표 사이에 공백을 하나 넣게 되는 경우에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점을 못넣깁니다. 하지만 답을 구해보면 공백 띄운 폐쇄랑 그냥 폐쇄는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0개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폐쇄라고 글자를 적지 마시고 폐쇄가 적혀있는 글자를 찍으시면 오류 없이 6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을 적는게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공백을 안쓰도록 주의를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